안녕하세요. 파머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한 만년필은 남미에서 나온 사파리 만년필인데요. 저번에 제가 역시 대본을 만들어 놓고 역시 제가 말을 실수한 게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리뷰를 하게, 다시 이차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자 일단 외관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저같은 경우에 나미사파리가 총두자루인데 나미사파리같은 경우에는 일단 색깔놀이가 굉장히 많아요 <웃음> 이거같은 경우에 매트 블랙이고 이거같은 경우에는 저번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그때 한정판으로 나왔던 네온라임 색상이에요 저도 이걸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4만 5만 원 5만원 주고 샀을거예요네 일단 소개하기 앞서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단계 설명할 거예요 일단 여기에 라미 로고가 박혀져 있어요 남미 로고가 박혀져 있는데 이게 모든 모든 남미사파리들다남미 로고가 여기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잉크 정, 잉크가 잉크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주는 표시기가 있고요 표시기라기 좀 그런가 어쨌든 볼수 있는 그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빛을 투과시키지 않는 잉크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몰라요. 특히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구요. 그리고 촉 같은 경우에는, 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딜로 이르륜 포인터 닙입니다. 제가 이르륜 포인터 닙인데 가끔가다 한 번씩 사람들이 이걸 이르륜 포인터 닙이 아니라 그냥 스테인리스 닙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정보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라미본사에 들어가봤는데 라미본사에서는 그냥 폴 스테인레스 닙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 그냥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리 립이라고 되어있어서 저도 그냥.. 음.. 스테인레스 스틸 스테인리 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씩 간혹 가다가 여러 블로그를 돌아다니다보면 이리든 포인트 립이라 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이리든 포인트 립인가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짱짱한 요 클립 부분인데요 요 클립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이 만년필을 거의 4년째 쓰고 있는데 클립 부분이 전혀 깨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몇번 떨어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깨짐 현상이거나 전혀 뭔가 문제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거 똑같은 e f 닙이거든요 똑같은 e f 닙인데 굵기가 들려요, 틀려요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게 나온, 조금 두껍게 나온 편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얇게 나오는 경, 경향을 보여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것도 촉이 수, 약간 촉을 제가 이기로 이건 촉을 수제를 깎아서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촉을 아마도 그래서 뽑기 운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라미만전필의 최고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요 촉이랑 피드랑 분리가 된다는 점이에요. 일단 이촉 같은 경우에는 저 정확히 5대 5로 정확히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아니다. 아, 5대 5 맞네요. 5대 5로 정확히 분할이 되어 있고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일단 남이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보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년필이고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싸게구 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입문하실 때 남이 사파리 정도는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을 어 추천을 드려, 드립니다. 네, 이만 파완이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